안녕하세요. 최주보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아 선반 달기를 해볼 거예요.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으려면 일단 드릴 사용이 필수인데 제가 겁이 많아서 드릴 사용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날 신랑한테 드릴 사용하면서 벽에 못 박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솔직히 영상 다 찍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벽에 못 박기 진짜 힘들어요. 그동안 벽에 못 박아달라고 했을 때 신랑이 왜안 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난이도가 상호부상이에요. 그렇지만 찍은 게 아까워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저 살면서 최대한 벽에 못은 박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날이에요. 자 우선 벽에 선반을 달려면 구멍을 표시해줘야 돼요. 수평을 맞춰서 구멍 표시를 하고 연필이나 펜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못을 박기 위해서 드릴을 사용할 거예요. 잘 잡아야 된다고. 끈다, 끈다. 이게 드릴을 벽에 일자로 뚫으면서 동시에 어깨를 밀어서 어깨의 힘으로 드릴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손목도 아플 뿐더러 어깨로 미는 거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웬만한 여자들이 혼자 하기에는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수많은 힘이 필요하고 힘이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되는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할 거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들이 벽을 뚫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쑥 뚫지는 못해요 자기가 이거 얼마만큼 넣어야 돼? 그거를 할때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요거만큼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길이만큼 팁에다가 또 표시를 해 그러면 이걸로 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줄이면 돼 그니까 모이 들어갈 이 친구는 그이 친구는 그이 친구는 이까지더이도되는데더 음. 하면 힘드니까.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렇게 하면 친구는 이 드릴로 다 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칼블럭을 이용해서 못을 넣을 건데 저 영상에서 보시면 칼블럭 들어가는 구멍이 칼블럭보다 조금 작아요. 저렇게 뚫으시면 안 돼요. 저희도 찍고 나서 보니까 이 칼블럭이 쏙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어야 칼블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못이 칼블럭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칼블럭이 팽창이 돼서 구멍에 딱 맞게 되는데 저렇게 구멍을 처음에 조금 작게 내서 넓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칼블럭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뚫고 뚫고 해야 돼요. 저희도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 다시 또 뚫었어요. 두번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칼블럭이 쏙 들어갈 만큼 그렇다고 너무 헐겁게 말고 막 넣다 뺐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의 구멍이 아니라 그냥 칼블럭이 쏙 들어갈 만큼 그래서 못이 들어가면 아 팽창해서 빠지지 않겠다 싶을 그 정도의 구멍으로만 뚫어주세요. 지금 보세요. 못 박으니까 칼블럭이 벌어지면서 못이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못을 잘 위치 고정하고 망치로 때려주면 정말 뿌듯하게 못이 쏙쏙쏙쏙 들어가요 잘 뚫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 구멍을 한번더 뚫었어요 지금 못이 단단하게 고정된 건 보시죠 칼블럭이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 뚫어주세요 꼭이요 여기 만 음. 이제 칼블럭을 다 했으면 끝부분은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헐 뭐야? <웃음> <웃음> 포스티잇에 가루 뭐하는 거예요? 괜찮기는... 네, 여튼 포스트잇은 치워버리고 옆에 구멍을 또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뚫다가 안에 철근이 있으면 더 들어가지를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이 더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계속 뚫으면서 이 부분에 이제 못을 넣지 말고 나사를 넣자 이랬는데 제가 우겼죠 아니다 못으로 뚫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못으로 하자 근데 못이 진짜 안 들어가요 아 다시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저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칼블럭을 넣고 잘라줘야 되는데 저. 벽에 드릴이 진짜 안들어가요 너무 힘들어 너무 확실히 힘이 다르죠 제가 드릴질을 했을 때와 신랑이 드릴질을 했을 때 들어가는 힘이 확실히 달라요 제가 말했다시피 이거 잘못하면 진짜 난청 올 정도로 엄청 시끄러워요 자 이제 칼블럭 망치질 해주는데 저 빨간 칼블럭 쓰지 마세요 진짜 망치질 몇번 하면 휘고 갈라지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휜다 휜다 조금 더 비싼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칼블럭들 있거든요 몇푼 차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쓰세요 저 빨간 거 진짜 완전 싫어 진짜 망치질 할 때마다 저렇게 휘어, 휘어버리고 휘어막 뭔데 저거 자 이제 가위로 옆에 책장이 있잖아요 지금 망치질, 가위질이 되게 힘들어요 물건이 없는 것과 옆에 물건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때 망치질이나 가위질 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달라요 웬만하면 옆에 걸리적 거리는 거 없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선만에못을 박아주면 돼요애야이 뭐라고 야이곡하죠죠 이제, 아니, 이제 구멍, 구멍 위치 조절하고 모을 바꿔 여보야. 얘 구멍을 넓혀. 네, 신랑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저 들어간다. 는 사실만 기쁘고. 손놔손놔 아니 여보야. 을 바꿔. 얘 구멍을 넓혀된 결코 멈출 생각이 아니, 없어요, 왜? 지금 왜? 보니까. 그럼 얘가 뚝 떨어지지. 아니, 얘그만 조금만 날추면 돼. 얘 대가리만 그만 거의 풀어 뭐? 봤는데. 이제 뭐라고 하든 손도 알가게 열심히 굴지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저런 부분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를 볼수 있어요. 어, 저 봐. 아. 잡았어, 네. 아니 아니 잡지. 마. 이건 뭐. 이제 이 모질이 정말 관건인데 옆에 책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안 들어가고 선반 가까이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고 잡고 해도 안 들어가고. 랑 해도 안들어가고 눈물나고 애들은 막아 결국 뽑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사를 받기로 했죠 처음부터 신랑말 좀 들을걸 자 이제 나사 복를 하기 전에 벽을 좀 닦고 실크벽지는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이면 닦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봐봐요 구멍 다시 뚫죠? 처음부터 작게 해서 넓힐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칼블럭 들어갈 만큼 뚫어요 과감하게 아우 속 시원하게 뚫리네 저쪽이 진짜 안 뚫리더라고요. 이게 뚫는 것도 어려운데, 수평 맞추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안 뚫리니까 막 철근 있는 것 같다고. 칼블럭 넣고, 칼블럭이 아까보다 훨씬 잘 들어가요. 보세요. 쑥쑥쑥쑥. 눈으로 보이죠? 들어가는 거. 이제 가위로 싹둑 자르고 나사질 할 거예요. 이제 못질 안 해요. 자 선반 위치 고정하고 나사 살짝 고정해서 살살살살 돌려줘요. 살살 돌려줘서 구멍을 맞추고 드릴을 이용해서 박아줄건데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드릴질 할때힘 조절이 진짜 되게 조금 못보다는 쉽지만 힘 조절이 필요해요. 너무 세게 확 들어가도 안 되고 살살하면 겉돌고 그럼 나사 이제 망가지고 <목소리> 그럼 나사 나가지. 그렇게 살살해? 살살해야지 당연히. 최대한 살살 넣은 건데 이게 아니라 내가 아까 했던 얘기는 살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꽉 눌러야 된다는 얘기야 여보가 이렇게 살살 대, 대충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응. 힘을 실어서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얘기야 어... 된 거야? 됐어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 응. 이렇게 힘을 줘서 어깨로 눌러야지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돼 죽어도 깨는 것도 안돼 여보 나도 이론은 알아 힘이 안 돼. 말처럼 그렇게 다 되면 내가 인테리어 장사를 하고 있겠지. 일단 내려 끼우게. 아니 밀어야 된다니까? 밀고 있는데. 아니 손목밖에 안 된다고. 여보. 어. 소, 손을 차라리 피던가. 어. 얘가 나사가 돌면 안 어. 돼. 그니까 응. 나사가 돌아야 되는데 여보가 지금 타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나사가 망가진다 어? 됐어 근데! 되긴 됐는데 조금 더 늦게 해요. 뭐가... 된거 같죠? 잘된거 같죠? 반전이 있어요. 보세요. 됐다 했는데 <웃음> 비뚤어졌어요. 하아 비뚤어졌어. 다시 나사를 풀고 아, 빼는 거 쉽구만. 오케이. 손 조심해. 이 정도도 몰라 같이 힘을 모아. 내가 하면 안 될까? 응. 그 이거 조절을 못해. 성공한 듯 싶으나. 자 보세요. 헐 디로리 디로리로. 그래서 이제 다시 칼블럭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아까 빨간 거 말고 좀더 좋은 거 썼어요. 아, 그래. 쑥쑥쑥쑥 잘 들어가요. 완전 아, 처음부터 제일 쓸 걸. 비싼 거라기보다 좀 좋은 거. 다르구나. 아니, 아까 그 빨간 거는 망치처럼 다 휘어서 부러져 버려. 그래. 그게 또 있구나 그런 게. 차이로. 자, 이제 다시 선반. 평행 맞추고, 나사, 돌려서, 오, 잘 들어간다 우후, 성공! 콘크리트 벽에 못 박고 선반 달기 영상 어떠셨나요? 실수에, 실수에, 좌충우돌 인테리어였지만 이렇게 또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과 못질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